아, 아까 우리 어렸을 때놀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응. 기차끼리 올라가서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랬다 이렇게 아이고. 네, 아유, 어머 아버지 기차 오나봐요 이리로 나와요 이리로 나와, 내가 다시 돌아갈래. 아!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밥 가스탕 먹고 싶네. 뭔 소리야, 아버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아이고. 하자. 아이바이바이바이바이. 아니 어렸을 때 생각나가지고요 제가 넘어가지고 그럼 어서 놀아? 응. 여기서 놓으시면 되죠 <웃음> 기차 끼면 여러분의 것이니까 아, 저, 저, 저, 저, 저. 아 우리가 네. 정부는 처음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해돋이들 잘 보이는 게 어디예요 응. 그 저쪽으로 가시면은요 어, 어.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는 숨가쁘게 막 가다 보면은요. 하지만 기차표를 끊어야 돼가지고 어, 저기요! 음, 음. 이건 가져가셔야지 어휴! 홍기 올려! 홍기 내려! 홍기 올리지 말고! 바지 내려! 바지 올리지 말고! 아 지금! 지금 귀찮... 뭐하는거예요 이상해 사람 갖고 놀고싶네 정신차려요 제발! 긴장 좀 하자! 아휴 그러잖아 해가 이거 언제 뜨려나? 아유좀 기다리셔야 될텐데 아 그래요? 예. 새벽 기차 타고 와가지고 응, 예. 잠을 못잤어요 응. 아유 그렇죠? 좀 잘테니까 응. 해 뜨면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이거 안대를 찾아 흥미를 위해서 아유, 아유 친절하시네 아유 멋맙습니다배치가어디냐두자 자, 이리 오시죠 벤츠가... 자 오늘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몇 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2000명 2000... 만 명이 돼야만 해가 될텐데요 아... 자, 안대를 퍼져주세요 수 있더라고 우리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커피가 오백 원. 아이고, 천 원. 대단해, 천 원. 아이고, 예예. 아니 누구신데 남자가 커피를 팔아요? 아, 제가 바로 이 정동진의 이십 년 토백이 네. 정동남입니다. 아이고. 그데두분 음. 제가 왜 처음 오셨으니까 커피를 대접할까요? 그럼 어떻게 드릴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아테말라 스타일로, 다박 스타일로. 아유, 그러면은 헤어 스타일과 동일합시다. 이렇게 쳐왔는데 네. 불끈들이하게 폭죽 같은 거좀 없어요. 아이고 그셔야면 그럼 네. 내가 요게그불 응. 어. 불, 불 나는 어. 마음을 보내면 아이고. 아이고. 변수다. 아이고. 자한 번이다. 자세인 30초 출발. 어, 병술 연이니까 그렇죠. 병아고 술 먼저. 아그 제이는 제발 그 긴장 좀 하시고. 잘합니다. 그렇죠. 한번 개해니까를 네. 개처럼. 아빨리게처럼 이쁘게 살고. 아불릴라 실패 여성팀 주니. 뭐 하는 거야? 정신차려요 개발 긴장증 가자! 아유 잠깐 잠시 터이잖아요 여기 해돋이가 잘 보이는 것좀 가르쳐줘요 네. 저 손님 찾으니까 바쁘니까 이따가 아니 지금 가르쳐줘요 이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따 지금 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celle italiano> <웃음> 할 들! 는 벗어주세요! 잠깐! 이상이 멸컷에서 은것 같아! 땅수는... 어? 시원하